반갑습니다. 원양의 산신노령입니다 2020년 5월 한해는 사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길 바랬지만 밝은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올해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의 상당수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 급하고 급해서 이도저도 할수 없을 때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서 사고를 당하는 거라 아는 상태에서 얻어 터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하셔서 나에게 좋은 건더 좋을 수 있게 나쁜 건더 줄여서 내가 피해갈 수 있게끔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대안을 받으셔서 조금 더 밝은 2021년 신축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조상님 신령님 성불받으셔서 복 많이 받으시면서 재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